들어올 땐들들어 파도도 겁나 잔잔하고 겁나 좋네 날씨. 아, 참. 구름은 좀 꼈지만 아직까지는 날씨 너무 좋은데 파도가 하나도 안 치고 있는데. 좀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나. 야, 너무 고요한데? 초대바위 한번 가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동항이고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방파제도 높고 어,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요. 좀 약간 산들이 좀 약간 감싸주는 느낌. 그래서 이쪽이 조금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캠핑장 쪽은 창문을 막하판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막 막아줘서 피해를 좀막는데 여기는 하판이나 유리창에다가 뭐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여기는 바람도 좀 적고 이제 조금 안전하다는 네, 그런 데는 거죠. 네. 너무 이쁘네, 근데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잔잔한데? <웃음> 이렇게 창치장만. 탐치던... 아 이쪽은 진짜 안전하긴 안전하네 확실히 아. 저동항은 고요합니다 등대 등대 여긴 안 한다고. 어, 어. 어 그러면 거기 7일날, 7일날 뜨고 어. 7일날 갈. 어. 7일날 뜨고 여기 8일날, 8일날 여기서 가. 어. 아, 아. 그러면 돼. 어. 그러 8일이 돼요맞일이구나 그래. 우리. 기포기포기 아직까지는 비가 안 와서 내수전 전망대를 한번 올라갈까 해요. 차들이 요 위에까지 이렇게 대피를 시켜놨는데 이렇게 쭉 자리가 있어요. 근데 어, 될 데가 없어서 어저 숙소는 저 밑에인데.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여기 저동항에 공영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차를 대놓는 게 제일 안전할것 같아서 갔다가 와서는 공영주차장으로 차를 대놓으려고 합니다 <목소리> 원래는 지금 여기 장사를 하면 호박 막걸리도 팔고 막걸리 한잔하면서뭐 이렇게 있네요 뭔가 짱캠핑 아니랄까봐 그냥 올라 오자마자 비가 슬슬 슬슬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해요 여기 코스가 한 1시간 왕복으로 되는 것 같은데 후딱 갔다 올게요 아... 이렇게 해야 돼. 우와, 이게 뭔데? 우와. 이게 뭐야? 꼼꼼해. 우와. 대박이다. 우와. 우와, 대박이다. 우와.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와. 와, 진짜 너무 멋있는데? 우와. 근데 비도 오고 이제 날씨도 조금 이제 흐려지고 이제 해도 지는 시간 이라서 조금 빨리 올라가야 되겠어요 근데 계단이 겁나 많네 와 울릉도에 사실 트레킹을 하러 온 목적은 아니었어 가지고 사실 그래서 제가 운동화를 하나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안 신었어 슬리퍼 슬리퍼만 한번 신고 계속 그냥 다니는 건데 그래도 할만해요 슬리퍼 신고도 아 힘들어 아 슬리퍼 신고도 어, 트레킹할수 있다 어, 위험하긴 하겠죠 물론 근데 막 엄청 위험하진 않아요 왜냐면 길들이 다 이런식으로 정비가 되어 있어서 엄청 위험하진 않습니다 아. 저 높이 봐, 높이 봐. 아, 아, 장난 아니다. 씨. 야, 근데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 근데 되게 짧아. 어제 빨리 올라와서 그런지 짧아 한 20분, 20분 정도밖에 안 나. 와, 근데 여기지 빡세네. 어, 어, 평소에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 허벅지가 끊어질라 그러네. 야. 왔어요 우와 우와 이야 좋다 우와 우와 진짜 좋다 우와 이야 진짜 좋다 여기 우와 좋다 짠짠 짜기 핑 제가 이렇게 관광지를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은 편인데 사실 태아 모노레일이 있는 그 전망대를 한번 가보고 여기를 와봤는데 울릉도에 10개의 전망대가 있다고는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내수전 내수전 전망대 여기 일출 보는데 정말 끝내준대요 근데 뭐 지금은 없지만 일단은 어우 숨정 걸어 고어 근데 일단은 진짜 여기 진짜 역대급입니다 와 저기 뭐 섬이 뭐 되게 유명한 섬들이래요 야 진짜 기가 막히네 와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와 야, 끝내준다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와이 느낌을 제가 아 편집을 잘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와 진짜 아, 너무너무 좋네요. 내려가기 싫을 정도로 좋아요. 와. 유럽은 안 가봤지만, 곳곳마다 막 그냥 이런 초원이 펼쳐진 곳에 어, 집이 하나씩 있는데, 무슨 막 알프스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전 영상에서 유럽 갔다니까 어떤 사람이 유럽은 가봤냐며 비꼬왔습니다. 근데 유럽은 진짜 안 가봐서 더 예민해졌습니다. 저쪽도 이렇게 하나, 한데 있고, 여기도, 어, 여기도 이렇게 또, 이렇게 있고, 저 언덕에는 위 무슨, 어 그냥 일반 집은 아닌 것 같고 어, 되게 신기합니다 에이. 아 너무 멋있다 해안도로 이렇게 보이고 저기 터널도 있고 야 아, 진짜 멋있다 <웃음> 여러분 짱캠핑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짱캠핑 곧 이제 5천이 되는데 5천 이벤트를 한번 하고요 1만 2만 10만 실버버튼까지 쭉 가시죠 아 정말 내려가기 싫지만 이 정말 이 아름다운 풍경을 두고, 일단은 비가 좀 한동안을씩 내리기 시작을 해서, 안전을 위해서 일단 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장관이고요. 절경이네요.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 정말 미치네. 아, 기가 막히네. 야, 여기는 진짜 암흑이네암흑 와. 워낙 이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완전 암흑이에요, 암흑. 와, 저 바쁘게 보시면 저쪽 이 엄청 밝죠? 밝기 차이가 이렇게 나요, 이렇게. 와, 장난 아니야? 이거 여기 이렇게 밝은데? 여기 이렇게 밝은데? 저쪽에는 저쪽 흑흑광. 와, 근데 저쪽에도 누가 막 뛰어오면 좀 무섭겠다. 왜 그래지? 왜 그래지, 빨리 가지 빨리 가야지, 빨 u h 내일은 안 하시죠? 내일 바람 많이 불면 은못할것 같아요. 어... 이거를 이제 봄에 쥐 담궈가지고 놔놨다가 이제 사용할게요. 이거 약속인가요? 약속? 약소? 아니요. 네. 게장소에요? 그 야, 장소울릉도에서 그그그 육회를 한번 먹어보네 아 진짜? 50% 어 응. 참기름 이랑 여기 참기름이 있다 이거 다 올려요? 명희가 늦게 오는 거나 너무 커가지고 너무 크다 근데 그럼 음. 좋것도면더 맛있을까? 음, 그래도 들고 있기어너맛다 <웃음> <웃음>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동항이라는 곳에 있는 어, 카카오맵이라는 그 어플로 이제 전국에 이제 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 뭐 허가가 되어 있는 CCTV 볼수 있는데 구독자 분한 분이 제가 있는 촛대바이를 CCTV로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 어? 나 거기 있는데? 그리고 제가 촛대바이 사진을 바로 보내줬죠 그런 다음에 CCTV가 있는 곳으로 제가 가서 CCTV에 제가 나왔습니다 <놀람> 이게 접니다 이 노란색 켜져 있는 게 이게 저예요 후레쉬를 들고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네. <놀람> 세상 좋아졌네요 와,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고요합니다 고요하고 일단 오늘 최후의 만찬을 했고요 짠짜짠짠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생각은 내립니다. 빨리 들어가서 짱박해야겠어요 어... 활동을 <목소리> 잘 <목소리> 통했고 휴업에 들어갈 각끔 학교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11시쯤에 태풍이 지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6시거든요 아직까지도 비가 그렇게 많이 지금 오지는 않아요 비가 오지는 않고 비가 잠깐 왔던 것 같고 태풍 5시간 정도인데 이렇게 조용하나?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네 와 태풍 갑자기 왔네 왔어 우와 장난 아니다 바람 우와. 여기가 방파제라서 그렇지 저쪽은 지금 방파제 바깥쪽은 파도가 점점 많이 높아지고 있네. 우와. 우와. 우와. 와, 갑자기 뭐 많이 바람이 막불어와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쪽, 좀 이쪽, 이쪽으로 안 되겠다. 아니다 갑자기 갑자기 그러네 네. 갑자기 우와 아, 이 동네 진짜 좋네 그러니 너무 고용하네 여기 동네 바람이 없어요 어, 어. 저쪽에는 그냥 조금 있거든요 네. 이쪽이 확 좋네 여기 이쪽이 이쪽이 어. 울릉농협 있는 쪽 이쪽 이제 만약에 울릉도에서 고립되시는 분들은 저동하게 이쪽 라인을 잡으시면 바람도 괜찮고 그러니까. 지금 태풍 한가운데 있는데 네. 아, 괜찮네요 진짜 안단해아 어. 어, 여기 진짜 안전해 야, 지금, 지금 막옥시장 안에, 아아바닷쪽에도 바람도 쫄아갔는데, 여기 버벅만, 아바람 바람도. 라